소울워커에는 메이지 클리어 3판, 5판으로 보상을 주는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마트리오 시카 이벤트 또한 인게임에서 데일리 미션으로 메이지 클리어 5회를 하면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마다 적용이다 보니 전 캐릭 다 얻으려고 하고 이에 가장 편하고 빠르게 5판을 돌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일 레벨 낮은 던전을 생각하지만 소울워커를 좀 해본 사람은 스틸그레이브라는 던전이 한채터에 5스테이지가 있고 각 스테이지마다 메이지 클리어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틸 그레이브는 오래 걸리는 스테이징이 꽤 있어서 생각으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가장 레벨 낮은 메이징인 컨트롤 존은 판당 30초 내외로 끝나니 혹시나 해서 이 둘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우선 두캐로 보상을 얻으려 한다면 아카식과 장비 빼고 무기만 끼는 경우가 많을테니 주요 아카식 레코드와 옷을 벗겨버리고 컨트롤 존을 클리어해보았습니다. 저는 제때 한테가 아닙니다. 결과는 약 30초가량의 클리어 시간인데, 앞에 로딩 시간, 클리어 후공주병 걸리는 시간, 뒤에 로딩 시간을 합치면 약 1분정도의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스틸 그레이브는 어떨지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 정확한 실험을 하려면 많은 표본과 납득할만한 통계적 접근등 준비가 필요하고, 만들어도 아마 악내눈 이러실듯하고 무엇보다 귀찮아서, 비교 분석이 아닌 그냥 여러 캐릭으로 다양한 스테이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결과는 챕터가 높을수록 클리어 시간이 늘어난다는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높은 챕터의 몇 스테이지는 압도적인 힘을 지닐 경우 수천제로 끝낼 수 있는 것이라 그 변수들을 가지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애초에, 애초에 기대를 하... 받... 이렇게 해서 대충 플레이해본 12챕터까지의 클리어 시간인데 그냥 낮은 챕터가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1,2,3 챕터 다시 돌아 봤는데 별반 차이가 없네요. 1 1챕터 이상은 되려 시간이 더 걸리니 안 하시는게 정신건강상 좋을 듯 합니다. 정리하자면, 부키로 보상 얻을 간단한 메이지를 찾고 있다. 스틸그레이브 1챕터를 도시면될것 같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의 메이지 클리어 5회에는 스틸그레이브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